의사소통, 영어로는 커뮤니케이션 그럽니다. 뭐, 익히 잘 아는 내용입니다. 자, 의사소통이면 적어도 두 사람 이상 사이에서 어떤 생각이나 감정을 교환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의사소통이라고 하자. 자, 이때, 그러면 생각이나 감정을 어떻게 이제 의사 전달자가 내 의사를 받아야 될 사람에게 이렇게 보내야 되는데 그 보낼 때에 어떤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을까? 이 얘기입니다. 그 방법이 물론 방향에 따라 가지고는 이렇게 조직의 상위 계층에서 하위 계층으로 내려 보내는 뭐 하향식 의사 소통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 반대로 상향식, 하위계층에서 상, 상부계층으로 주로 의견을 전달하고 전달하는 의사소통도 있습니다. 이게 대개 보면 업무보고나 제안 이런 형태겠지, 그죠? 그 다음 하향식은 상위계층에서 하위계층으로 내려오는 의사소통으로 주로 업무에 관련된 뭐 명령, 업무 지침, 시달이라든지 어떤 공문 발송, 이런 형태로, 자,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 수평적인, 수평적인 부서 간에 이런 또 의사소통도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상, 하, 그 다음에 좌, 우, 이렇게 수평적인 의사소통, 수직적인 의사소통. 자, 이런, 방향에 따라 가지고 의사 소통도 있겠고, 그다음 의사 소통에서 공식적인 조직을 통한 공식적인 의사 소통도 있겠고, 뭐 비공식적인 의사 소통도 당연히 조, 존재합니다. 자, 그다음 소통 과정은 우리가 뭐 익히 더 설명을 안 해도 되는 부분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에, 의사 전달자, 자 내가 내 생각을 자 의사 수신자에게 전달을 합니다. 하는데, 자 이걸 어떻게 어떤 방법을 통해서 전달을 해야 되느냐? 자, 되게 보면은 뭐, 부호화를 하든지, 뭐 전달이 됩니다. 전달이 되는데, 최종적으로 내가 한 내용을 이 의사 수신자가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 지각을 하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해를 엉뚱하게 이해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럼 이 의사 전달자가 자기의 생각이라든지 이런 걸 어떤 방법으로 통해 가지고 어 전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까? 뭐 전화도 있고 뭐 요즘 많이 쓰는 어 소셜 네트워크도 있고 하지만은 명확한 증거를 남기는 거에 가장 지금까지 소고했던 방법은 문서입니다. 문서 자 조직에서는 문서를 통해서 문서를 통해서 의사 전달 하는 방법을 원칙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관공서에 들어갈 때 문서 문서화 되지 않는 것은 의사 전달을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으로 인정을 안 해요. 그런데 지금 봤을 때는 팩스를 통해서 주고받고 하는 것은 다 문서와 같은 효력을 발생한다. 자, 그 정도만 지금 이해하시고, 그럼 이제 의사 소통 과정은 받고, 문제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자, 의사 전달자의 뜻이 의사 수신자에게 정확히 전달되어야 된다. 그런데 중간에 보면 방해 요인들이 굉장히 많, 많이 존재합니다. 나는 아악 했는데 듣는 사람은 어 이렇게 듣습니다 이런 게임 많이 하는 걸 오락 시간에 보셨죠 사람 한 4명 5명 정도 세워놓고 여기에서 얘기를 했는 걸 그대로 전달 전달을 한번 해보라 그런데 나중에 전달받았는 사람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얘기를 하면 처음 얘기한 거와 완전히 엉뚱한 내용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죠. 거의 대부분이야. 한 다섯, 여섯 명 지나고 나니까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그게 결국에는 의사 전달자의 생각이 의사 수신자에게 가지 않고 완전히 엉뚱한. 내용으로 변질되어 버립니다. 자,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방해 요인을 제거할 수 있는 가장 명확한 것이 문서화다. 문서화다. 자, 그래서 문서화를 하면 좋은데 그 문서에는 어떤 종류가 있고 이런 내용을 자, 뒤쪽에서 설명을 합니다. 자, 설명하기 전에 우리가 아주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자, 신뢰성이 동반되어야 됩니다 신뢰성 다시 말해서 의사소통할 수 있는 어떤 믿을 수 있는 분위기에서 시작되어야 하고 그 다음 전달자의 의사를 정확히 숙지하고 전달을 해야 된다 근데 실제로는 어때요? 여러분들 의사 전달자에 그 사람을 자체를 신뢰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런 경우 있죠? 아저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저 사람 입에서 나온 것은 숨쉬는 것 이외에는 전부 믿을 수 없는 거짓말이야 이렇게 그 사람을 평가를 해버린다면, 어때요? 그 사람이 얘기한 게 옳게 전달이 되는, 될 수가 없습니다. 신뢰성이 무너져버리면. 당연하죠. 굉장히 극단적인 얘기입니다. 그 다음, 상황에 따라서 내용, 그 다음에 명화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요구 조건이 있습니다. 자, 있는데, 어찌됐든지 간에 의사 전달자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으며 그러면 그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하는 방해 요인은 뭐가 있을까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겠다 그 다음 문서에 의해서 의사 전달을 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했을 때 문서는 크게 나눠가지고 우리가 문서를 작성 주체에 따라가지고 공문서와 사문서로 나눈다. 자, 공문서는 행정기관 내부 또는 상호관이나 대외적으로 공무상 작성 또는 시행되는 문서입니다. 자, 여기에 도면 사진, 뭐 디스크테이프 필름, 슬라이드 뭐 전자문서 이런 기록도 다 포함이 되고 그 다음 행정기관의 사적인 사문서를 작성해서 행정기관에 접수가 딱 되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공문서로 바뀝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문서를 문서를 만약에 허위로 작성하고 이러면은 처벌을 받아야 될거 아니야. 그렇죠. 사문서 가지고 처벌 받는 게더 벌칙이 클까 중할까? 공문서 가지고 처벌 받는 게더 중할까? 당연히 사문서보다는 공문서 위조는 처벌 더 강하게 해야 되겠지,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사문서가 있더라도 이것이 행정기관에 그러니까 공문 공문서, 접수가 되면 공문서로 된다. 자, 이걸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그 다음, 또, 유통 대상에 따라서 문서는, 이렇게 뭐, 대내 문서. 대내 문서는 결국에는 그 기관 내부에서 유통되는 문서고요. 대외 문서는, 뭐, 국민이나 단체 또는 다른 행정기관 간에 수발하는 문서. 그 다음 전자문서 우리가 요즘 많이 쓰고 있는 자 전자문서로 나눌 수가 있겠다. 그 다음 문서 성질에 따라 가지고 크게 이렇게 법규문서, 지시문서, 뭐 공고문서, 비치문서, 민원문서, 뭐 일반문서 이렇게 나누어진다. 뭐 법규문서는 법률 헌법부터 시작해서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조례, 규칙 자, 이런 것을 법규 문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 뭐 지시 문서는 행정 기관 그 하급 기관 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 어떤 사항을 지시하거나 뭐 명령하는 자, 이런 걸 우리가 지시 문서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 공고 문서. 자, 이게 고시 공고도 행정 기관의 일정 사항을 누구에게 알리냐 하면은 일반인에게 알리는 문서입니다. 자, 일반 일반인에게 알리는 문서를 자 공고 문서. 다른 말로 그냥 공고 이렇게 나올 겁니다. 공고. 그다음 뭐 비치 문서, 민호 문서 등자 이런 종류의 문서가 있다. 문서 양식은 자. 정부기관에 이 문서라든지 모든 이런 걸 다루는 부서가 행정부서가 행정안전부입니다 자, 행정안전부에서 문서양식이라든지 이런 걸다 다루는데 아마 여러분들 뭐이 양식은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행정기관 쭉 이렇게 나오고 제목 나오고 아래쪽에 발신명인 나오고 여기에 뭐 어, 최종적으로는 이 결재권자들 서명 다 나오고 발신인 직인이 찍혀가지고 나오는 형태로 문서가, 문서 양식을 우리가 이 양식을 섭니다. 그러니까 문서 됐고.